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g m 6 미션을 교환입니다 차량을 구매 후 한번도 구체한 이력이 없는 차량입니다 이번에 교환의 필요성을 느끼셔서 고객님께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미션을 온도를 확인합니다 입고 대기시간이 있다보니 44도가 나오네요 배출을 위한 최적의 온도보다 약간 낮기 때문에 유온은 상승시켜준 후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커버를 탈거 후 기존 미션 오일을 드레인합니다 모든 ATF의 드레인은 열간지 작업을 진행해 잔여 배출과 슬라지 배출을 극대화시켜줍니다 드레인 플러그로 잠궈줍니다 오늘 준비한 오일은 레노댐성 정품 CVT 오일입니다 NS3 규격의 오일로 자세한 내용은 ...을 <목소리>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 오일의 상태를 도대로 고객님의 의견을 따라 드레인 추가를 진행하기로 합니다. 신유 주입이 끝났으면 시동을 걸어 지침서에 명시된대로 PRND 변속을 진행합니다. 유온이 적당히 상승하면 피단의 위치 후 시동을 끄고 한 차례 더 드레인을 시작합니다. 미션홀 필터도 교체를 진행합니다 작업하기 까다로운 곳에 위치해 있네요 탈거된 기존 미션홀 필터와 가스켓의 모습입니다 크기가 매우 작은 만큼 오랜 시간 효율적인 여과 성능을 기대하기에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미션홀 필터, 가스켓 모두 르노삼성 정품으로 준비했습니다 신품 필터와 가스켓을 장착합니다 토크렌치를 이용해 기존 토크로 정확하게 체결해주고요 클리닝을 진행합니다 드레인 플러그 와셔를 신품으로 교체합니다 QM6의 경우 압착 방식이기에 재사용을 하면 높은 확률로 미세누유가 발생하게 됩니다 손으로 살살 돌려준 후 토크렌치를 이용해 정확하게 체결해주고요 레벨링 작업을 위한 용량을 포함해 신유를 오버필합니다 신유질이 끝나도 미션을 온도를 최대한 많이 떨어뜨려줍니다 GM6의 경우 시동을 걸자마자 오일 온도가 급격하게 오르는 아주 까칠한 차거든요. 유온이 30도 아래로 떨어졌으면 시동을 걸어 P/RND 변속을 진행합니다. 미션일 온도가 정확히 38도가 되면 레벨링 플러그를 개방해 과주입분을 배출시킵니다. 과조잎뿐이 주르륵 흐르다가 뚝뚝 떨어지기 시작할 때 재빨리 신품 실로 교환한 플러그를 잠궈줍니다 레벨링을 맞춘 후 확인한 오일 온도입니다 플러그 체결 후 39도가 되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온도가 빠르게 상승하게 됩니다 클리닝을 진행 후 토크렌치를 이용해 기존 토크로 정확하게 체행해줍니다 q m x 에서 배출된 기존 미션오일과 2차 배출분 그리고 레벨링시 배출된 오일의 모습입니다 배출된 오일에 대한 자세한 모습이 궁금하셨다면 덱스크롤 융인의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천오일 교환이 끝났으면 테스트 드라이빙을 통해 단속상태 확인 및 폴트코드 여부, 그리고 슬림레이트 등 종합적으로 체크한 후 시동을 켠 상태로 차량을 다시 리프팅해 작업 부위에서 누유는 없는지 유분기 없이 잘 세정되었는지 꼼꼼히 확인 후 언더커버 조립으로 작업을 마칩니다 이상, <목소리> 감사합니다.